v e r y good, we won. Not really, I got a routine every week to get ready for my next start, so I, I was feeling good today. It's comfortable, it's a little big, I think it was like, the uniform was like big for, every, all, like for all the players, but it's comfortable. I wanna say thank you for the support, and we either win or lose, they part of that, so I wanna say thank you because of that. 네, 어제 인터뷰를 옆에서 지켜봤는데 네. 직접 한번 질문해보는 기회로 아, 승리 소감 어디 아, 승리 소감 일단 어제 어제 이기로서 이제 이 연승해서 우닝 시리즈는 일단 확끝는데 어, 기왕이면 세이브는 당연히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이기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시합 전에 황동재 선수가 이제는 또 어. 헬멧을 쓰고 이 기를 받았는데 아, 그 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아. 생각하시는지 아까 시합 전에 북도에서 공재형이 계속 제헬멧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쓰냐 했더만 공재형이 자기 길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시합 때 상한다 쳐서 커피라도 한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어, 그 다음에 일단 어, 결승칸은 아니지만 이제 쏠쏠한 활약을 <웃음> 하고 있는데 팀의 막내로서 이렇게 팀이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좋은 흐름을? 일단 제가 막내이고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이 차 적은 형들도 있고 많으신 선배님들도 있는데 다 하나같이 정말 정말 편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음, 저도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고.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같습니 마지막으로 팬여러분주요 주말 3년전 동안 어 저희 4 0주장 관중이 정말 많았는데 삼성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이렇게 올드 유니폼 입고 스입을할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3연전 좋은 경기에서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팬들께서 또 많이 와주셨는데 뭐 그응원의 힘입어 뭐 저희 선수들이 좀 잘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살아나가면 뭐 제혜리가칠 거라고 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루하는 게 목적이어서 뭐 출루하는 순간부터 제혜리가한번칠줄 알았습니다.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뭐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응원해주시면 선수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